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잘 하려고도 노력하죠 그리고 그 대화의 기본은요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분명 나는 잘 들어준 것 같고요 대화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대화의 방식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연인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법들이 좋은지 한번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요. 우리 각자는요.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의 감정들이 더 좋아지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그 대화를 통해서 서운한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지고 있다면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잘 들어주기는 하는데요. 그냥 잘 들어주는 것은요. 분명 내 입장에서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그게 정말 잘 들어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겠죠. 예를 들면 내 남자친구에게 나한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내 남자친구가 요음 그랬구나 이런 말들을 반복하고 있다면요. 말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도 요내 남자친구가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도요. 묘하게 이 사람이 요내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남자친구가 요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모습인 건 맞다고요 근데 신기하게 요 말하는 나는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또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로 잘 들어주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요 내가 말하고 있을 때내 상대방이 요내 이야기 속에 들어와서 함께 느끼고 내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쉬운 방법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요내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의 눈을 응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요 적당한 리액션을 해주는 건데요 동일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조금은 놀라거나 궁금해하는 그런 느낌들을 줄수 있으면 좋겠죠 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때 가끔은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 네가 말한 건 이런 뜻인가? 혹은 아까 네가 말한 게 이런 거지? 이렇게 되물어주는 행동이 말하는 사람이 느낄 때는요 아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줄 거예요 이 틀은요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혹시 연인관계에선 또 조금 다른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성분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듣는 사람이 남자라면요 남자분들은 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듣고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도요 자꾸 남자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화 방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대화 방식보다는요 여자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여자는 지금 어떤 기분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여자의 입장을 일단 공감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것들이 여자 입장에서 나누고 싶은 대화의 느낌일 거예요 반대로 요 남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여자가 듣는 입장이라면요 큰 틀에서 보면 역시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남자들이 대화를 할 때는요 남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솔직하게 나는 그것과 생각이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참여하는 것은 맞는데요 보통 남성분들은 요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 동조를 해주는 것들을 좀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여자인 나와는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런데도 그걸 무턱대고 좋은 생각이다 따라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막상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나는 요 내가 상대에게 반박만 하지 않았지 내가 너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자도 요내 여자가 분명히 격하게 동조해 준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오히려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내 이야기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한 것들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여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사람이 나하고 참잘 맞는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좀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요내 남자가 리액션도 잘해주고 나를 바라봐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감까지 해줬네요.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노력은 했지만 가식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되지 않게 해주려면요 아까 나누었던 대화들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기억해 줄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특히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하나 정도는 최소한 기억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플러스 알파 점수로 만들고 싶으시다면요 이 대화가 끝나도요, 하루나 이틀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났을 때도요, 그 대화에서 오고 갔던 내용이나 단어들을 한 번쯤 곱씹어서 여자친구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새롭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남자가요, 예전에 너 나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 싫어한다고 했잖아. 라고 내가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여성분들은요, 아,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부분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잘 들어주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게 나의 플러스 알파 점수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 남자의 경우는요 남자는 보통 자기가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역시 여자친구도 그런 남자친구의 대화에서 플러스 알파 점수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면요 내 남자친구가 주장했던 생각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걸 또 상기시켜 주는 거겠죠 그때 여자분들은 요 예전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보는 거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 근데 그거 신기하게 재밌더라 또는 요 네가 예전에 이렇게 말했었는데 내가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도 와 그거 참 참신한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남자는 요내 여자친구가 자신의 생각에 동조해주고 또 자신의 생각이 괜찮은 생각이란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여자인 나는 남자에게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보통 남자는 요 자기 생각이나 주장에 동조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포인트에서 신바람을 느끼니까요. 여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해서 잘 대할 수 있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남자인 내가 요 여자와의 대화 이후에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해서 섬세하고 자기를 많이 아끼는 그런 남자의 느낌을 줬다면요 내 여자친구는 요 분명 좋아하면서 나를 칭찬해 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런 게좀 어색하고 겸연쩍어지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나를 칭찬해주는 여자의 기분을 더 흥겹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와 내가 말했던 걸 기억해준 거야? 라고 말을 하면요 여자는 지금 기분이 정말 좋아서 고마워서 칭찬을 해주는 건데 남자인 나는요 나 스스로 괜히 내가 너무 쪼잔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자친구가 이걸 자꾸 기억해달라는 강요를 하는 것 같은 반발 심리가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부끄럽거나 겸연적일 때도 아니 뭐 그냥 기억나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 남자가 말한 것은요 나쁜 의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좋게 보면 겸손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을 듣는 여자 입장에서는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섬세하고 다정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분이요 그냥 우연히 그런 걸까? 나 혼자 너무 의미부여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그 흥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남자는 이때 뭐라고 말해주는 게 좋을까요? 다소 어색하겠지만 당연하지 내가 너 많이 좋아하니까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고 하는데 가끔 그게 기억이 안날 때도 있어 그래도 네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 너무 좋은데?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요 여자친구는 더더욱 남자에게 플러스 알파 점수를 주게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요 남자친구를 더 흥겹게 해주는 여자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자친구에게 여자인 내가 네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런 이야기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 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말했을 때요 남자들은 요또 그게 어색하고 부끄러운 느낌이 드니까 낯간지러워 하면서도 결국 표현한다는 말이 아뭐 그런 건 아니야 뭐 그렇다면 다행이네 라고 말하면서 또 여자친구를 약간 난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기껏 좋게 말해줬더니 반응이 저런 식이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 남자친구가 나쁜 의도가 아니라 부끄럽고 겸연적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서요 한번더 아니야 진짜 좋은 생각이야 네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난참 신기하고 좋아 라고 매듭을 짓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의 반응을 이끌어 내려고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면 지금 내 남자친구는요 그게 부끄럽고 겸연적은 중이거든요 내 남자친구가 내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래? 그렇게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면요 지금 내 남자친구는 그렇게 자기 멋짐을 약간 시크하게 여운을 남기듯이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남자친구의 그 반응들을 여자인 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거고요 내 남자도 요더 자기가 멋스럽다라고 자부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요 남자분들이 요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다면요 멋진 척을 하면서 시크한 그런 느낌만 전해주기보다는요 동조해주는 게 분명히 좋겠죠 여자친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을 때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부끄러워만 하기보다는요 네가 그렇게 생각해주고 말해주니까 나도 기분이 좋은데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왜냐면요 여성분들은요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내 남자가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그들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들에겐 내 웃음과 내 즐거움도 또 다른 행복이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고 아끼면서도요 남자는 남자 스타일대로 여자는 여자 스타일대로 대하다 보니까 가끔은 서로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로의 마음속에 찜찜한 기분을 남기게 되고요 애는 썼는데 그게 오히려 서운한 감정을 만들 때가 있겠죠 서로의 에너지가 더 상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해야 될 노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쉬운 문제를 요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서 애써서 풀지 마시고요 조금 적은 힘을 들여서 큰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